네 안녕하세요 t o o l 입니다 오늘은 킥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킥백은 어, 말하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목공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킥백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테이블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작업물이 튕겨 나가는 거 이제 그런 거 가끔 언급하실 텐데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연은 어, 참아 못하겠습니다. 좀 <웃음> 위험해서 제가 대신 요 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앞에만 보시면 돼요. 테이블 소에서 이제 작업하다가 튕기는 거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킥백이 사실 더 있습니다. 그 보시 그 GDR 카달로그에서 제가 킥백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없죠. 그럼 이제 보시. gsb 카탈로그에서 킥백을 검색하겠습니다 어라 딱 뜨네요 뭐라 되어 있냐면 be prepared for high talk reactions w i t h c o o s e kickback 대비해라 고토크 반응을 근데 이건 킥백을 야기한다 즉 킥백을 야기하는 고토크 반응을 대비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임팩트 드릴은 없다 라고 했죠 시작점 드라이버 드릴 한마 그 다음에 별돌에서 로타리 한마 그 다음에 이 밑에 임팩트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복수다말 쓴다 그러면 임팩트 렌치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렌치 둘다 겸용이다 그러면 보시 같은 경우에는 ddx 가 있다고 했죠 보쉬 사용설명서 를 보면 드릴 드라이버 한마 드릴 드라이버 이렇게 같이 묶여 있고요그 다음에 임팩 트 드라이버 임팩 트 렌치 그리고 겸용 임팩 트 드라이버 렌치 겸용 세개가 같이 묶여있는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임팩 트 라인은 킥백 현상이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요건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따온 겁니다 fine power tools라는 곳에서 가져온 건데요 요 보면 there is next to no kickback or recoil when using an impact driver 어, impact driver 사용을 할 때는 kickback 또는 recoil recoil이 반동이거든요 반동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맨 밑에 이제, because of their immense power impact drivers pretty much never 익스피 b 스 킥백 이 강력한 힘 때문에 임팩트 드라이버는 킥백 현상을 경험한다 n 버 절대로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대신 어, 드릴라인에서는 이제 뭐 한마드릴드라이버 드릴드라이버 이 라인에서는 킥백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이제 뭐 그라인더 체인톱 등에서도 킥백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럼 킥백 현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잘 안나와가지고 이리저리 검색하다 보니 나무 위키까지 갔습니다. 근데 영어 수거, 유희왕 카드, 트랜스포머랑 같이 엮여있네요. 뭔가 아쉽죠? 그래서 제가 영국의 툴스탑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찾은 겁니다. Kickback: sudden and unintended movement of the tool or work piece. 기계 또는 작업물에 갑작스럽고 비고의적인 움직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킥백 현상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작업을 하다가 부하등 여러 이유로 작업물이 튀거나 혹은 기계 자체가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왜어 임팩트 라인에서는 킥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릴 드라이버랑 그 다음에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는 조금 다르다고 했었죠 그때 언급을 했었죠 이제 최대 토크를 50Nm로 설정을 했을 때 드릴 드라이버는 50Nm까지는 어떻게든 간다 이제 그 넘어서면은 이제 기계가 멈추는 거고 임팩트 드라이버는 이제 50Nm까지 갔을 때 그걸 무시하고 더 시계 딱딱 박는다고 했었죠 이때 드릴 드라이버는 사실 움직여요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제 손목이 꺾이는 거 이게 바로 킥백 현상입니다 요거는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드릴라인 그리고 그라인더 등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속에서도 이제 킥백 현상이 발생한다고 라 아시면 될 같아요.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는 제가 이런 킥백 현상에 대해서 각어 브랜드 회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